여기불와 <목소리> 같이 짠! <웃음> 아휴 까면 안되는데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거냐면요 오늘 이제 그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번에 언박싱 할 제품이 크림에서 이제 협찬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 건데 제가 사실 그동안 어, 크림에 관련된 영상을 두번 정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조던 운동화 그것도 이제 협찬 받아서 찍었던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이옵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제가 내돈내산 했던 그 제품인데 요번에 또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고서 이번에 또한번더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언박싱 할날만 기다렸는데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와짠 이렇게 바지랑 요. 거 자켓 같은 거 세트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브랜드가 이름이 뭐냐면 피어 오브 갓 에센셜 이라는 브랜드예요. 사실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옷 디자인만 보고서 고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피어오브갓 에센셜이라는 브랜드가 피어오브갓이라는 <웃음> 브랜드의 세컨브랜드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남녀노소 좀 인기를 가리지 않고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은 지금 아직 국내 정식으로 발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크림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 색깔들을 골랐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? 쥐 색깔? 쥐 색깔 같은 느낌? 베이지 색깔?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늘 위에 상의부터 짜잔 오늘도 보증서 와우 오 이제 잘 열리네 <웃음> 보증서 잘 된다 옛날에는 조금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잘 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증서는 항상 꾸기지 말고 <웃음> 잘 보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봉투를 열면 이렇게 이 제품이 들어있던 더스트백 같은 이런 봉투가 나와요 포장 봉투 엄청 고급지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아, 이 봉투 자체도 이것도 잘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<웃음> 짜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와짜잔 저 이거 M사이즈로 했거든요? M사이즈로 했는데 얘가 보면 은 남성분들이 또 비교적 조금 더 많이 입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M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그가 달려있고 지퍼를 열면 이렇게 반지법 지금 해가 엄청 잘 든다 와 근데 이거 핏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줄일 수 있게 어, 허리통을 이제 쫄려서 입을 수 있게 줄이 되어 있고 주머니인가? 어, 이거는 디테일인 줄 알았더니 디테일이 아니고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계속 바지도 오픈을 해볼게요 바지에도 역시나 검수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이 바지가 원래 들어있었던 슈퍼백 그리고 짜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검수택이 아, 아니 뭐라고, 검수 택? 검수택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고무, 고무로 마크가 이렇게 붙어있고 짜잔 이렇게 여기 또 대문짝만하게 여기 에센셜 이렇게 써있어요 에센셜 피어 오브 갓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사이즈를 뭘로 했냐면 이게 뭐지? 무슨 사이즈지? 응, 음,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로 했는데 딱 봤을 때 오, 굉장히 사이즈가 조금 크겠다 저는 원래 조금 더 작은 거를 기대하고서 고르긴 했는데 근데 뭐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길이 가면 살짝 더 있는 게 있기는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재질을 얘기를 안 했는데 둘다 보면은 재질은 되게 얇은 비닐 재질이긴 한데 근데 뭔가 그... 탄탄한?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원단에서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주름이 잘안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탄한 비닐 재질 <웃음>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이제 허리 줄일 수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허리가 커도 제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플에서 봤었는데 X 스몰에서 완전 엑스라지였나? 엑스엑스라지였나? 완전 큰 사이즈까지 사이즈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진짜 남녀노소 <웃음> 남녀노소 입을 수 있다는 점 음,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짜잔 짜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너무 귀여워 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고 여기 이제 M사이즈였잖아요 근데 일단 소매 이렇게 툭 폈을 때는 제 손등을 다 덮어요 손가락까지 그래가지고 근데 크고 팔통도 크고 이리 면도 굉장히 큰데 저 이게 진짜 많아요요 통이 큰게 벙벙한 요필 <웃음>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저희가 이거 원래 라지랑 M사이즈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진짜 엄청 키가 크시거나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거 아닌 이상은 M 사이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제가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라지는 엄청 크지 않을까.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. 이렇게 마크가 여기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크가 좀 크게 들어간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. <웃음> 좋아할 수 있는. 그런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가 엄청 깊진 않거든요?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뭐 조그만 카드지갑이라든지 요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얘를 좀 이렇게 줄여입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입으면 될것 같아 더보 같은데?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커가지고 그런지 뭔가 줄일 때 많이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? <웃음> 이나안 줄여입을래? <웃음> 아, 줄여 입으면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안 줄여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지. 바지는, 짜잔, 여기 보면은 얘도 허리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. 안그러면 진짜 좀 벗겨지겠더라고요. 이렇게 눌러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거 있죠, 이 버클. 요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줄여놨고 길이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색깔은 뭔가 진짜 어디에도 좀잘 받을 것 같은 색상인 것 같아요. 피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잘 받을 것 같고 피부가 밝은 사람한테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? 그런 색상이라 얘는 진짜 무난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예쁘다 완전 귀엽다 진짜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하이 같이 세트로 입어봤는데요. 어,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<웃음> 이 제품들도 이제 크림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참에 이제 크림 플랫폼 장단점은 사실 계속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민국 1등 스니커즈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거래 체결도 어, 빨리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웬만해서 진짜 기계치들도 <웃음>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품 이거는 뭐 300%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한정판 스니커즈가 아니더라도 럭셔리 브랜드 스니커즈들도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디올이나 구찌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점을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뭐냐면 제가 요번에이 제품들 고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스타일 탭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탭은 이제 여기 실 사용자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옷들 이런 거 이제 사진 올리고 어떤 제품인지 그렇게 다 밑에 목록이 나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사이즈가 뭔지 궁금하면 은 댓글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이즈로 구매하셨나요? 이렇게 해가지고 몇으로 구매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뭐 키나 요런 거 대충 감안했을 때 나, 나는 어느 정도 입으면 되겠다 요런 게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소셜 기능으로 스타일 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또 코디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까 어떤 운동화랑 같이 코디에 매칭을 해서 입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또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 기능이 한 플랫폼 안에 한 어플 안에 이렇게 딱 모아져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<웃음>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<웃음> 싶습니다. 저도 이거 한번 그, 그 스타일 탭에다가 한번 올려볼까 봐요.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어. 이렇게 해가지고... 3, 3대 4. <웃음> 3대 4로 찍습니다. 좋았어. 운동화 가져야겠어. 오케이, 좋았어. 이렇게 해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세트 상하이 세트 요거 이제 언박싱을한번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크림 플랫폼에 이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굳이 소개를 안해도 될 만큼 진짜 너무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, 그래서 진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볼 생각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를 살 생각이 생겼을 때 항상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언박싱이랑 이제 크림 어플 한번 소개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